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만나치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편에 10포인트의 비밀을 하셨습니다. 자, 10포인트의 비밀. 1, 2족구, 4지 2족구가 하프, 반이 떨어진다는 걸 알겠는데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편의 1탄 그리고 지금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인하러 가시죠. 자, 10포인트의 비밀 2탄입니다. 자, 1탄에서는, 자, 여기가 8이죠? 8 출발을 했을 때 10포인트를 9시 당점을 주시고, 투레일의 스피드, 내지 2.5 스피드. 뭐 1.5도 가능하고요. 투레일이 그러니까 괜찮겠죠. 그 정도 스피드로 미들 팔로우로 쳤을 때, 요 절반, 하프 절반인 4포인트,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요거 시를해 볼게요. 자, C포인트를 보시고 그대로 미들 팔로 자,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요번에 2탄에서는 1, 2족구, 뱅크샷을 할때 1, 2족구가 4포인트 아니고 다른 포인트에 있을 때 어떻게 치는지 자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배치를 이렇게 놔둬 봤습니다. 자, 요거는 4포인트 안쪽에서 치는 거죠. 4포인트 안쪽에서 치실 때는 11시 당점. 자, 4포인트에서 7포인트 안에 치실 때면 10시 당점. 7포인트 뒤쪽으로는 제가 9시 당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브 하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정각이 있습니다. 나의 기울기에 따라 보정각이 빼지고 증가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점으로만 보완을 합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기는 11시, 여기는 열, 뭐 10시 50분, 여기는 10시 40분,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스트로크를 연말을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당점을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해지겠죠? 자, 11시 당점을 주시고 10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대신에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요 앞에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파이브나프, 하프, 나하프나 요 10포인트의 비밀 이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장쿠션, 단쿠션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단쿠션까지 이어지는 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보정각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4포인트 안, 아, 1팁을 주는 구간에서는 반 포인트당 이쪽에 원 포인트는 2.5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원팁 구간에서는요. 자, 투팁 구간에서는 반 포인트당 반 포인트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2팁 구간에서는요. 자, 쓰리 팁 구간에서는 그냥 다반 포인트가 차이 나면 장쿠션 원 포인트죠. 7.5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당점을 주시고 그 스피드, 그스트로 그대로 치면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시타를 해볼까요? 좀 어렵지만 자 여기서는 반 포인트가 옮겨졌죠. 2.5만 옮기라고 그랬죠. 반 포인트. 자 여기를 향해서 보고 있죠. 지금 이 포인트에서 잔 쿠션 10 포인트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제 공까지 옮기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치는 포인트가 이렇게 그대로 되면 그대로 2 5포인트로 옮겨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죠? 1포인트에서 약, 2포인트에서 약간 밑에 쪽으로 한 9포인트, 1.9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걸 옮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그대로 봤다가 쭉 2.5 포인트를 옮기시면 여기를 그대로 보고 치시면은 득점이 됩니다. 보정을 할 필요 없이, 평행이동 할 필요 없이 그냥 2.5 포인트를 옮겨서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구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간, 음, 10시 당시도 한번 시탈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6 출발 정도 되네요. 6이면, 하프면 반이죠? 3이 떨어지죠. 6에서 출발해서 10포인트를 치면 3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맞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10시 당점을 주고 10포인트를 향해서 미들 팔로우로 치면 이렇게 맞아 있는 거죠. 대신에 1, 2족구가 다른 곳에 있다. 자, 그러면 3포인트가 아니, 한 포인트를 옮겨볼게요. 이렇게 4포인트까지 제가 옮겼습니다. 4포인트까지. 3포인트 떨어지는데 한 포인트가 더 이동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칸당 반칸 옮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칸이 옮겨졌으니까 여기도 한 칸을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됐냐? 코너 점이 되겠죠. 저기를 보시고 10시 당점.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코너로 이동을 작 하죠. 그러면 내 수구 출발은 여기가 됩니다. 대충 보니까 6.4 정도가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보정을 해줄 필요 없이 그대로 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10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을발로 10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을발로 그죠? 그대로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긴 구간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배치를 세어봤습니다. 10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공 자, 7 이상부터는 9시 단점이죠. 대신에 9 포인트 이상이 돼버리면 프레임 포인트가 아닌 레일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그 정도 그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9 포인트 이상부터는 레일 포인트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홉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조금 길게 하는데 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치면 되는데 만약에 한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팁 9시 당점을 주는 구간에서는 7.5를 옮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들어와야 되니까 한 포인트 7.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가 됩니다. 원 포인트를 보내실 때 10포인트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 포인트 이동한 곱하기 죠 7.5포인트, 7.5포인트. 그러면 15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보낼 곳은 25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포인트당 7.5니까요. 자, 엎드려 보니까 25를 보고 엎드려 보니까 여기는 한2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요거는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무시를 하시고 그냥 치시면 득점이 됩니다. 시타를 해볼게요. 자, 득점이 되죠. 이렇게 특별한 보정이 없이 제 출발은 보정을 안 넣으셔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신에 조금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요런 패턴으로, 자, 옆 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옆 돌리기, 뒤돌리기도 한번 쳐볼게요. 자, 요번에도 비슷한 위치를 세우고요. 대신에 4이 안 있고 3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는 라인에 이적구를 놔뒀습니다. 자, 3팁 구간 9시 당점을 주는 구간에서는 7.5를 이동시키라고했죠 자, 하지만 8포인트 코너에서 출발하는 라인에 있는 공은 6이나 6.5를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너에서 출발하는 라인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저기는 10이나 13을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0이나 23그 정도 언저리만 들어가시면 득점이 됩니다. 중단 3팁, 2레일의 스피드, 리들발로.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한2 두께 정도 되네요 중단 장점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를 그대로 미들 팔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22포인트보다 조금 앞에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하네요 왜냐하면 꽉차있었으니까 있었, 자, 그러면, 디돌려치기도 한번 시탈해볼게요. 디돌려치기만 포인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포인트는 반 포인트. 한 포인트는 한 포인트. 아시겠죠? 한 포인트 옮겨주시니까 한 포인트를 옮겨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20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미들빨로 자, 20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미들 빠루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숙지하십시오. 뒤돌려 치기만 한 포인트가 차이나면 한 포인트, 반 포인트가 차이나면 반 포인트. 그렇게 옮겨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앞에서 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다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긴 각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10출발 라인네요 10출발. 그대로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1 0포인트라인에서 이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딴 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요 정도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10포인트를 다시 놓고, 자, 요번에는 이적구가 5포인트에 안 있고, 2 포인트 이동한 3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걸을 때는 한 칸, 두칸 옮겨줬죠? 똑같이 한 칸, 두 칸을 옮기시면 끝납니다. 뒤돌려치기만 그렇습니다. 자. 9시 단점을 주시고 3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믿을 발로 3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믿을 발로 3포인트보다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길게 남았네요자 그래도 득점은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겁니다 뒤돌려치기만 포인트가 차이나면 그대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 끝납니다 뱅크샵 그리고 옆돌리기 까지는 자 적용을 시키면 되고요 뒤돌리치기만 똑같이 이동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한 포인트 차이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차이는 두 포인트 시타 화면을 몇개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